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어, 네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어, 지금 한창 이 포켓몬 포켓 트레이너 DS, DX, DX 그죠? 포켓몬이라는 이름도 못 써요. 또 이게 또 라이센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논란입니다. 중국 짭 게임, 네 라이센스 없는 게임 그래서 이제 곧먹티를할 것이다. 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뜨겁고. 제가 컨텐츠나 실방을 조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조금 논란이 있 저도, 어, 이게 뭐, 본이 아니게 조금 휘말리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입장 표명? 아니면 생각? 이런 거를 조금 영상으로 정리해서, 내 네,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서, 내 네, 영상을 따로 이렇게 찍습니다. 뭐 일단은, 그 네이버 포켓 트레이너 DX 카페에 좀 들어가 봤어요. 뭐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뭐, 딴거다 필요 없는 것 같고, 여기, 뭐,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난리에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성인 게시글? 뭐, 이런 것들 막 엄청 올라오고, 그리고, 뭐, 대피소도 생기고, 그리고 자유 게시판 보면, 뭐, 뭐, 별게 다 있어요. 지금 환불을 받았다, 대피소가 생겼다, 뭐, 뭐, 아무튼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초유감신사는 결국은 그거죠 지금 이렇게 연휴사이에 게임을 내고 이제 내일 이 친구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가 조금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뭐 게임은 해보니까 뭐저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좀 맞는 게임 생각보다 굉장히 웰메이드 게임 디테일하고 뭐 모드도 많고 뭐 스테이지도 뭐 좋고 그리고 포켓몬도 굉장히 다양하게 잘 나와있고 뭐 효과나 이런 것들도 너무 완벽하고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어 조금 게임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이게 중국적 게임인지 전혀 몰랐어요 중국적 게임인지 전혀 몰랐고 하면서 이렇게 뭐 댓글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알게 됐는데 일단은 조금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거는 어 저는 그냥 이 게임이 없어질 거를 이제는 알고 있고 그리고 라이센스가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즐기기만 하는 정도로 게임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게임은 분명히 이제 증발될 게임이라는 거죠 이게 빠르면 한달 뭐 진짜 너무 빠르면 다음주에 증발이 되고 더 가게 되면 뭐 한달뒤에 증발이 될 수도 있고 뭐 오래가면 뭐 세달뒤에 증발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혹시 않아요 이 친구들이 뭐 이제 포켓몬이랑 이제 라이센스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 뭐 정말 작은 확률이지만 그런 확률도 있기는 있잖아요 근데 뭐 여튼 지금 굉장히 불안성이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불안요소가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이 게임에는 현질을 하면 절대 안돼요 과금하면 절대로 안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라이센스를 끝까지 못 따고, 이, 못, 이제 못 따고, 이 게임이 이제 증발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 이 게임은 정직하지 못한 게임이죠. 진짜 말 그대로 중국 짭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 게임이 중국 짭게임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모든 거에서 대응이 지금 엄청 늦어요. 그리고 서버에서 버퍼링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요거는 지금 중국 짭게임으로 오해를 받고 있고, 이게 또 이게 확정적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 내가 게임은, 게임이 이렇다 정도의 리뷰는 계속 해드릴 거지만, 아니면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하지 말라는 의견이 좀 많고, 막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 게임도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접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어, 이 게임이 완벽하게 휘발되기 전까지는 그냥 즐기는 용도로 하기, 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어요. 네, 그런 생각은 있는데, 일단은 게임 자체의 의도나, 뭐 이런 부분 라이센스를 결국 취득하지 못하면 진짜 말 그대로 중국 짭 게임 네 그거 되는 거고 중국 짭 게임이 될 확률이 매일 높 매우 높고 네 매우 높죠 중국 짭 게임이 될 확률도 매우 높고 하니까 과금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개인정보 유출에도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써서 네 조금 게임하실 때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1,300원에 개굴린자 준다 그래가지고 1,300원씩 현질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마저도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드네요 지금 뭐 이렇게 카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라이센스가 없대요 뭐 사소한 거 하나부터 끝까지 지금 다 없다라는 의견 추측이긴 하지만 지배적이기 때문에 내일 어요 게임 친구 이제 운영진 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구글 플레이스토어 랭킹 1위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는 건지 아직은 조금 분간이 안되는데 어 저희가 일단은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요건 중국작 게임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히 즐기되 네 조심히 즐기되 개인정보 유출이나 현질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이게 당장 다음주에 날아가도 어색하지 않은 게임이고요 당장 한달뒤에 날아가도 어색하지 않은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유의하셔서 절대로 현질 하지 마시고 어 현질 절대 하지 마시고 개인정보유주의하시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범위에서 적당히 즐기시다가 이 게임을 그냥 보내줘야 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저도 딱그 정도만 생각하고 지금 즐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하면서도 영상을 하면서도 절대로 과금하지 말라고 항상 강조를 해 드니까 리 개인 정보 유출과 과금에 주의하시면서 게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게임이 뭐 전반적으로 이제 좋지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저도 좀 그때는 좀 깔끔하게 접어야 겠죠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 진짜 중국 짝게임이 될것 같아요. 뭐 여러가지 분위기들 보니까요. 근데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서 절대 과금 하지 마시고 개인정보 유출 조심 이제 꼭 주의하시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게임을 딱 즐기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그 부분들이 확정적이어질 때도 저도 이 게임 미련없이 놓아줄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즐길 수 있는 범위에서만 즐기고 캐릭터로 이제 컨텐츠로 양산을 하겠습니다. 즐길 수 있는 범위에서만 그리고 제 모든 내콘텐츠 네, 관련 콘텐츠 안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콘텐츠 안에서는 상단에 이거 이제 뭐 과금하지 마시고 그리고 개인정보유출 주의하시고 중국 라이센스 라이센스가 아직 취득되지 않은 게임이기 때문에 중국 짝게임이 될확률 높고 조기 서버 종료될 확률이 높다.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놓고 컨텐츠 네,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냥 제꺼 보실 때는 그냥 아, 이 정도의 게임이구나라는 부분만 그냥 네 여러분들도 그 부분 안에서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심하게 문제가 될 시, 저도 추가적으로 조금 이 게임은 미련 없이 조금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서 또이 포켓 트레이너 DX 이 게임을 통해또 관심을 또 가져 주셔 가지고 감사하고 만약에 이게 라이센스가 정식으로 잘 취득이 된다면 한번 그때는 정말 열심을 내어서 한번 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럴 확률은 좀 드물죠. 네. 구독과 좋아요를 조금 힘이 주시고 사실은 정말 넉넉한 구독자, 구독자 막 1만, 10만 막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게임은 사실은 진작에 걸렀을 텐데 또 작은 유튜버로서 또 이렇게 조금 개인적인 고충들, 좀 힘든 상황들이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접해 보게 됐고 또 모바일 게임 제가 유튜버라다 보니까 또 접해보게 된뭐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조금은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노, 댓글에 논란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네, 댓글은 제가 추가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고 아, 이, 이 게임에 대한 이 채널에 대한 입장은 이러하구나 이런 부분만 조금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